전체적으로 다 맞는데, 이 허리선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만큼. 이쪽에 1인치, 이쪽에 1인치. 허리선만 이렇게 씩서 박을 겁니다. 허리선을 박으려면 이걸 뜯어내야 되잖아요. 이걸 이거 뜯어내고, 박야될것 같은데요. 뒤판은 그 일부, 내가 그 정도 한 2인치 정도 줄인다고 표시해둔 겁니다. 여기 큰 넓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지네. 그래서 늘리는 거예요. 밑단 같은 데는으면은뭐 있지?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뭐 여기 표시하는 거는 얇은 천이 아주 보면 표시가 안 나요. 이 정도 천이 나가 반으로 안갈리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요 그럼 그거 그게 뻣뻣해지면 돼요. 남원에서, 저희 집은 전라북도 선생님들이 많이 옵니다. 여기는 광주 광역시 시청하고 얼마 안 되거든요. 근데 유튜브 보고, 내가 막 올려놓은 거 보고, 이거 어설 양복을 가져왔어요. 거칠 그래갖고 댓글로 보내달래요. 그래서 상의를 데리겠습니다. 최종적으로 완성됐습니다, 지금. 다 했는데. 별거 아닌 것 같아도,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. 이거 지금 마네킹에다 이렇게 입혀놨더니 아주 멋집니다, 옷이. 이렇게 보면은, 이렇게 다, 여기 잘나놓고 여기 싹 제가 다 됐으니까, 소매도 좀 절단해져. 지금 여기서 뒷판에서 반인치, 1인치, 1인치, 1인치, 그래갖고 2인치 반을 줄이고, 한 3인치 정도 되죠. 허리선이 그 높다고 해서, 여기 곡선이 나오냐아요 보면은. 그래서, 멋지게 완성됐습니다. 남머 시에서 와가지고, 남원시 주천면에서 왔네요. 와가지고, 여기다 맡겨놓고, 유튜브 보고 저희 집에 왔대요. 일하는 걸 보고 아, 믿을 만하다 그래 가지고 옷을 사 가지고 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잘 고쳐서 지금 택배로 지금 보내려고 택배 해가지고 요즘부터 이런 걸로 쓰네요. 그래서 택배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맡겼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좀 열심히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여러분들 또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다가 양복 수선 강주가 나와가지고 양복 수선 강주만 치면은 제가 쫙 나옵니다. 한 200개 나옵니다. 200개 넘게 나와요. 그럼 그걸 보시고 혹시 비싼 양복을 고치셔야 되겠다. 그러시면은 저희 집에 오십시오. 제 얼굴이 지금 안 보이나요? 그래도 이래도 저도 안 보이고 저래도안 보이고 안보입니다